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입니다. 예. 어, 저는 양평에 살고 있고요. 음, 중기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현장은 어, 제가 일하면서 했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 살펴보게 되는 영상이고 또한 타일 일을 하시거나 타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기공이 빨리 일을 치고 나갈 수 있게 기초 작업부터 잘 해야 돼요. 네, 시공 세팅을 해야 되겠죠. 타 사이에 이런 종이 같은 게 있으면 자책을 하고 일단 기공이 시공을 할수 있게 어 환경을 만들어주고 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기준장이 이제 붙여지고 이렇게 하면은 음 레벨 셋업을 보고.. 아 근데 이 아저씨가 자꾸 쳐다봐요 이상하게 타일이 관심이 있으신가봐 <웃음> 이런식으로 레벨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 할 부분들은 이제 맞춰서 그라인더해서한바 넣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커터기를 710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재단되는 그런 커터 커팅 같은 경우에는 뒤로 한번 밀어주고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뒤로 한번 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네, 깔끔하게 잘 재단이 됩니다. 뭐, 요런 거는, 뭐, 다 기초적인 거니까, 많이 현장 경험을 해 하시고, 습득하시면 금방 한 일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발을 잘라서, 어 같이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코너 같은 부분에는, 창틀 같은 부분에는 그라인더로 한번 거주고 나머지는 일직선을 쭉 잘라주는 재단은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픽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대로 다 이렇게 찍어서 음성듬성듬 다음에 다음에 바름을 하고 있어요 어, 봉지체로도할수 있는데 아, 너무 무거워 가지고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예, 저는 그냥 편하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예, 본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예, 세라픽스 7000번이에요 그리고 골고루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발라주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발음을 정리를 해주는 게 시공을 하면서도 좋습니다. 어, 세라픽스 본드 요거 시공을 되게 우습게 하시고, 뭐, 본드발이 뭐, 금방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잘, 어,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 마찬가지로 바탕면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어, 시공은 어렵습니다. 다 바탕면이 좋으면 금방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시공이 더디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 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공 환경 바탕면에 따라서 그것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픽스 본드바리 시공이라고 해서 결코 시군 작업이 아니라는 거를 어,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본드를 발음을 해놓으면 은 이제 기공이 와서 시공을 하고 저도 같이 따라 들어와서 예, 시공을 같이 하게 됩니다. 공간이 조금 넓은 곳은 옆에 또 발음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기공이 뭐 다른 담당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이제 시공하는 것도 저희 인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일이 끝나면 밑에 공간에 이제 거의 일이 끝날 때가 됐어요 어, 그러면 다음 시공장소로 가서 미리 시공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 문을 탈거를 해 놔야 돼요 시공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탈거를 하는데 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 면은 임팩으로 피스를 아래에 하나, 그다음에 위쪽에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어,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발로 문틀을 저렇게 고정을 하고 아래 거 하나, 위에 거 하나 마지막에 풀어주게 되면은 네, 문이 이렇게 편안하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탈거하면서 조심해셔야 할 부분은 들고 나갈 때잘 들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저렇게 나가다가 세우다 보면은 도배지가 찢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파손될 염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피스는 이렇게 다시 탈거했던 뺀했던 홈에다가 다시 손으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 한 박스를 먼저 가져다 올려놓고 셀라픽스도 같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시공을 먼저 할수 있게끔만, 네 자, 보시면 기공이 올라가죠? 그리고 두 박스씩 등에 짊어 매고 네, 올라갑니다. 여기에 30cm, 60cm, 보통 이 사이즈를 300개, 600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한 박스에 25kg 정도 합니다. 그니까 두 박스를 짊어 매고 올라가면은 50kg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타일 하면서 정신력 그 다음에 기초체력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죠?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계단 난간에 금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공정이 겹치겠죠? 어, 그러면 어, 무거운 거를 들고 가면서 막 이렇게 걸리적 걸리적 거리면은 서로가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전신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에요 그리고 시공을 할줄 알아야 한다면 이런거를 다 하면서 자기가 배워야 되는 일들이겠죠 타일이라는게 자 이렇게 다 타일을 올리고 이제 시공 셋업을 마치고 하면은 기공이 안에서 와리를 재고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고 이제 시공에 들어갑니다 저는 또 레벨기 들고 와서 라인 셋업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코너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또 왔다갔다 왔다갔다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너도 확인해서 까다가 주고 일단은 시공할 수 있는 거를 깔끔하게 다 셋업을 해줘야 되는게 어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위층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라인더 할 곳을 잡아야 되겠죠 신축이라서 전기가 꼬부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전기를 다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한바다 재단을 해서 그라인딩도 하고 해서 시공을 하고 그 시공이 끝나면 음 저는 이제 매지 넣고 마감을 하는 게또 저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시공 셋업 그다음에 시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지까지 넣고 마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4년 차이고 음, 지금 제가 시공 못하는 거는 어, 떠붙임 시공 떠바리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5년을 생각하고 있고 어, 이제 떠붙임을 배우기 위해서 예, 신축현장으로 음, 왔습니다. 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체력이 왜 중요한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음, 지금 모래가 얼어서 아는 어, 쪽에 있는 얼지 않은 모래를 끄집어내고 시멘트와 비벼줍니다 이 배합을 잘 알아야 되고요 어, 이제 퍼다가 시공 장소까지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일이 기초 체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신력이 왜 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자 현관까지 들어오는 이 거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올라야겠죠 지금은 뭐 욕실 한 칸이니까 괜찮지만 여기 위에 어... 발코니라든지 테라스 이런 거 있으면 정말 힘든 하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욕실 한 칸에 퍼다 봐야 되는 모래 양은 어, 저 질통으로 해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 모래를 퍼다가 줘야 됩니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예. 이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매질을 넣으면 넣으려면 물도 떠다가 또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또 신축이다 보니까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물 나오는 함을 열어서 이렇게 떠다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제일 편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옆집에서 예. 빌려다가 또 써야되고 그것도 허락이 안되면은 개울에 예, 가서 <웃음> 물을 떠다가 <웃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얼음을 깨고 물을 떠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만큼 신축은 어렵고 그 그리고 타일 작업이라는 그 자체가 어 힘든 직업입니다 타일이 하나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봤을 때 되게 쉽게 붙이고 뭐 시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꼭말씀 드리고 싶어요 타일이 무겁거든요 예자 이렇게 바닥에 시공이 끝나면 이제 제가 매질를 넣고 마감을 하고 마감을 하고 이제 시공 종료를 합니다 매지.. 뭐.. 힘들어요. 매지도 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은뭐 매지 아줌마들 뭐 금방 한다고 하지만 제가 매지 아주머니들 시공하는 거 봤는데 음.. 차라리 저는 그냥 제가 매지를 놓겠습니다. 예. 자, 공정이 또 도배하고 또 겹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힘들어지죠. 도배 많이 펼치고 많이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음, 그냥 참고 그러니까 서로가 피곤한 걸 아니까 그냥 참고 기분 좋게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그 예, 현장 담당자가 좀 야속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형장 경험 그대로 바탕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중기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리모델링 형장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 지금은 포커스는 지축 떠붙임 시공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좋아요 구독하기는 감사하고요 예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